네 여러분 제가 요렇게 되뇌를 그립니다 예, 그리고 신체를 그려야 되는데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제가 제일 잘 그리는 부위 손입니다 예, 손을 요렇게 그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손을 움직여야 됐다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의지를 손에 전달해야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이런 연결망이 존재하고 이런 정기적인 연결망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신경계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쵸?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경로다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경로 중에 경로를 관장하는 중추가 잘못돼도 움직임에는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이 말초 신경 있잖아요. 연결망 이 연결망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반응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련이라는 거, 이 경련이라는 것도 결국엔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련이 심하면 뭐라고 하냐면 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 걸 병태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간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를 정확히만 알수 있다면. 중추를 건들지 않고도 즉 뇌를 건들지 않고도 말초를 차단함으로 해서 발작을 좀 진정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경로를 정확하게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뇌를 수술하는 거예요 뇌수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뇌는 통증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거 부분마취를 한다, 하고 이제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분마취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치과에서 여러분들 의식이 없지 않죠? 근데 이제 막 치료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뇌는 더 했겠지. <웃음> 어쨌든. 그 1930년대에 그 펜필드라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질병 환자를 수술하다가 특정 부위를 건드신 거예요 특정 부위를 건드렸더니 특정 부위가 움직여요 또 특정 부위를 건드렸더니 특정 부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펜필드라는 선배님께서 아시게 된게 뭐냐면 아 이거 각각의 경로가 존재한다라는 걸이 선배님이 아신 거예요 이런 경로가 있다 그래서 일대응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요 심지어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로예요 경로 경로가 있고 자극에 따른 경로가 있고 그러면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신체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더 장한 가극이 간다 그러면 경로에 따라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호흡도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자극에 따라서 그 자극은 경로에 따라서 경로를 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을 관장하는 중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자극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호흡 반응을 변화시키는 자극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운동이라는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존재합니다 두려움 공포 이렇게 되면 호흡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번째는 뭐냐면 감각이 있어요 아파요 통증이 와요 통증이 막 유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호흡이 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호흡의 깊이가 가피가 아니라 깊이가 <웃음> 깊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수 호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자극에 따른 경로와 부위가 즉 관장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뇌고 여기는 뇌고 여기는 뭐 목이고 여기는 뭐 다른 신장이고 이런게 아니라 중추에서도 관장하는 부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부위가 아니라 예. 오늘은 일단 호흡순환계 운동 들어가기 전에 조금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